아니 내말 맞지? 공격력이 내려가 있다니까. 알셉. 제힘 절대 조실되지 않아요. 에윈 히라멘트가 아니지. 나면, 나오면 끝나거든요? 끝났네? 이 게임? 그냥 이 덱을 죽일 이 덱을 8천 전에 죽일 때이 전에 죽이수 있는 덱이냉 이때, 이때, 이없 이때, 이때, 이때, 이때, 이때, 이 백살루스 대사 잘 만들었네 아니 8턴까지 날못 죽였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이제부터 하스 스토드 8턴에 게임 끝나는 걸로 누구도 흔들려서 안 돼. 백살로스 컷. 또러 되겠네요. 아씨막 이러면서. 이게 말이 됨? 이러면서 또궁신을되겠또또이랄 <목소리> 생각이 없다 왕, <목소리> 왕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냉죽이다 이말이야 아..이게 물약이 되네? 25하는거죠 이게? 나 진짜 솔직히 너무 역한데요? 보적 지랄났다! 이대로면 하스손 흥할 수 없습니다 보적 강한 거를 그만 보여주세요, 제발. 사전 처음에선 좀 숨기세요. 보적 진짜 지랄 났다. 이게 사턴 필드. 음. <웃음> 직업한테 냉죽으로 젖터지는 랜니아원님한테 천원 줘야지 이거 지금 마른건가요? 내가 지금 숫자 잘못 봤나요 혹시? 지금 6인데요 근데 내가 이기겠 어차피 한 번만 볼수 있는 거잖아. 아 근데 이 게임 왜 내가 이기? 이 게임 왜 제가 이기고 있어? 진짜 모름이게이게냉죽이다냉죽이도적보이 세네요. 이건인정이죠인가이게임데 오! <웃음> 야, 이번에 블리자드. 야, 야, 블리자드가. 야. 오, 어, 영혼 수학자의 나스로 잡아먹은 하수인을 발견합니다. 어. 뭐 시체가 별로 뭐 시체 쌓기가 힘들다 막 그런 말많아잖아 딱히 그런건 없는것 같은데? 이거는 면은 킬각이 낫죠 왜냐면 내가 지옥보화를 두번 썼으니까 지옥보화 최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고 가잖아 들을갔 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, 근데 여러분, 님들 이거 덱 진짜 히트 다, 이덱 진짜 히트 다 인정. 분리 줄세우기 가능? 어 코스트를 하나만 줄이면 줄세우기 가능? 비늘이 있어서 가능? 그러네 몇딜이냐 미쳤구만 오쉣 12시까지로 설정돼 있었어요 보석 개사기 저는 제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에위치엔위절묘하게 있어가지고 어? 는위와어둠치아위 いる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아! 까비 아쉽다 느렸네 좀끝좀 좀 착하시네 유튜브 각도 잡아주시고